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12위에 이제 스네이크맨을 놔보겠습니다. 스네이크맨도 이제 슬, 솔직히 말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네 걸쳐 놓겠습니다. 스네이크맨 12위에 걸쳐 놓을게요. 자 12위에 걸쳐 놓고요 분명히 한 이제 6위권부터 12위권의 지각변동이 굉장히 어? 막 활발하게 일어날 거야 자 그리고요 11위 보겠습니다 11위 저는 칠무의 로우 보겠습니다 실로우 보겠습니다 외과의 로우 외과의 로 SS에서 굉장히 많아요 어. SS에 굉장히 많아요 어. 자 도플뽑기 빨라, 도플뽑기 진짜 빨라. 어, 거, 카이도는 올라가야 돼. 응, 음.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여기에 에이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에이도 에이스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자, 12 올라갑니다. 12, 자, 12 올라가는데 분명히 바뀔 거야. 얘들아, 바뀔 건데, 저는 여기다 우루지 줍니다. 방어용이에요. 절대 안 죽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루지를 1 2에 랭크 하겠습니다 자 공감되시나요? 아 카쿠는 아니야 흰수염도 아니지 카이도우 4명 팔게 상향을 그냥 빠로한 대시면 다 날라가는 거야 자 오늘 방송은 내가 봤을 때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보고 있어요 어 에이스는 이제 좀떡락할 만하지 자 우루지 모르니 얘들아 우루지가 얼로야 우루지 SS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 어. 얘는 싸우는 캐릭터가 아니야. 안 죽는 캐릭터야. 죽지를 않아, 그냥. 어, 얘는 매기는 캐릭터가 아니야. 어. 마젤란. 근데 우르지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우르지 사... 인정해야 돼. 어, 우르지는 때리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뭐, 빈밥이가 정확히 얘기했네. 우르지는 불사조야. 어. 절대 불사조야. 어, 맞아. 딱 맞네. 마피아가 정확히 설명했다. 반격을 조지고 센터 지키는 캐릭터가 마치 채치수 라이크, 채취수, 우르지. 변덕교 같은 캐릭터지. 오케이? 음. 자, 이제 9위 올려보겠습니다. 자, 9위에 올려볼 건데요. 9위에는, 자, 새로 나온 신, 미오크를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준성이 좋아요. 고맙다. 자. 뇌신애 내라고 시제평이 어떤가요? 뇌신에넬은 사실은 12위권에는 못 드는데, 나는 주변에 주는 효과들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뇌신에넬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자. 신미호크를, 각타쿨이다? 미호크는 더 아래다? 신미호크 다운이 너무 빠르다? 어, 미호크가 한 8위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각타다? 그래, 그러면, 각타쿨이 9위에 놓겠습니다. 각타코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오케이? 신 미호크가 신 각타보다 좋아요 인정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 보면서 어... 드레이크가 내가 봤을 때이번에못 들어갈 수 있어 그치? 자신 미호크 8이 줍니다 자신 미호크 8이 줍니다 8이어 아카이노요 아카이노는 절대 아니에요 자 각타쿠리가 각성 카타쿠리에요 초인 카타쿠리 우리 이제 각성 카타쿠리 그래서 각타쿠리라고 불러요 요거 각타쿠리도 사실 내가 지었지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진짜 신조어 많이 만들어낸다 아 진짜 원바로 진짜 반다이 근데 나한테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내 궁극적인 목표는 원바로 광고 찍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구독자 훨씬 많아야 돼 얘들아 도와줘 자 여튼 7위 볼게요 7위 치리. 자 7위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cp0 루치가 이제 여기 슬슬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가 이제 카이도우를 봅니다 자 카이도우를 봅니다 카이도우 카이도우 저번에 너무 저평가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 카이도우를 이제 요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자제 생각입니다 카이도우는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막, 이제, 우리가, 막, 메달이랑 이런 거막다 떼면서 하다 보면은, 카이두보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이즈가 나오지. 여기서 근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제, 불사보와 보아앤콕에 대한 위치예요 불사보와 보아행콕에 대한 위치인데 일단은 불사보를 먼저 불사보와 보아행콕을 놓으면 음. 그럼 불사보와 보아행콕 놓으면 불사보와 보아행콕을 오, 6기에 놓고 각축을 다툰다면 아불릿은 아니야 어, 진유도 처음 보네 진유 반가워요 자, 개인적으로 행콕이 위다 행콕이 이긴다 신행콕 좋다. 보아가 위다. 와, 행콕 진짜 어마어마해졌네. 와, 원래 우리가 항상 여기서 그렇게 봤잖아. 그 불사보를 기준으로 초패캐와 일반 좋은 사성 캐릭터가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어, 조금 바뀌었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게 보아행콕이랑 불사보가 된것 같아. 행콕을 4위로 올리는군요. 그럼 자, 불사보. 그리고 보아행콕. 신. 보아앤쿡 그리고 레일리 홍복빅마음 이제 위로는 간단해져요 그리고 검은수염 신샹크스 자 일단은 요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돼요 판단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로브루츠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7위에서 12위에서 밀어내려 밀어내고 이제 CP 0로 루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제 요거를 봐야 돼. 레일리보다 행콕이라고? 그 정도야? 자, 레일리와 에이스는 이제 좀 밀립니다, 여러분. 에이스가 이제 설 곳이 없어요. 자, 오 레일리를 두 트리얼을 내려야 된다. 자, 행콕 미쳤다. 레일리는 스킬즈 스킬 이제 기본 능력치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레일리 요즘 퇴물이다 저는 나중에 에이스를 버립니다 루치를 어디로 넣을까요? 미호크를 없애고 로브루치가 들어가야 된다 스네이크맨 12위에 이번에 턱걸이 했습니다 여러분 턱걸이 자행콕 그다지 좋지 않다 레일리는 아직 위지 않나 레일리가 퇴물이다 불사부가 그래도 아직은 행콕을 이기지 나도 그런 생각인데 맞아 빈밥 행콕 벌었어 레일리 저믿읍시죠 자 그건 아님 자 얘들아 CP0 루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거라 보니 요 랭킹을 놓고 봤을 때자이 랭크를 놓고 봤을 때자요 랭크를 봤을 때 CP0 루치가 어디에 가야 합니까 네 어디에 가야 됩니까 미호크 자리에 루치죠 7위 정도 7위에 그러면은 c p 로루치가 가면 누가 밀려내야 합니까? 어 파리에 가야된다? 그러면 여기선 누가 밀려내야 돼? 스네이크맨이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야? 그러면은 스네이크맨이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니 얘들아? 아니면은 각타쿠리가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니? 자 요걸 봐야돼 그게 제일 중요해 각타쿠리가 밀려나야 되는게 맞는지 스네이크맨이 밀려나는게 맞는지 응. 스네가 밀려나야 된다. 스네이크다. 어, 명왕이 왔군. 명왕이 공부하고 왔군. 로우 아니야, 로우 로운. 야, 로운 진짜 좋아. 로우나 스네가 밀려나야 된다. 아, 난 진짜, 스네이크 나의, 진짜 최애 키였는데. 근데 진짜 많이. 이게 판세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게 진짜, 원바로의 판도가 이번에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이거 진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걸? 우리가 이렇게 랭크 매겨준 게. 자, 스네이크맨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타쿠리랑 CP저를 루치 봤을 때, 너네들 생각은 어때? 자, 그럼 여기 외과의 로우고 우루지. 어. 나도 나도 스네이크맨 버리기 싫어 왜냐면 내합비2계정이랑하비3계정의 스네이크맨이 다 5성 이상이거든 오 역시 루치라는 얘기 많구나 미호크를 빼고 루치가 올라가야 돼요 각타쿠리 그리고 내눈 신미호크 루치가 다 잡아요 여기에 CP0, 루치 루치 자 요렇게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됐어 어전60시노크로8 0날 샹크스를 이겼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 로우 공격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12위에 있는 거야 자 은하수 반갑고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이잭이 받습니다. 이이잭이 받아요. 지금 원바로 세계관에서 1위에서 12위까지 최강 캐릭터 순위를 매긴거야. 오늘 진짜 따끈따끈하게 뜬신 보아앤콕과 그리고 신미오크를 넣어서 자 카이도우가 9위다 드레이크가 필요하다. 미오크보다는 스네이크맨이다. 저는 코라손 써요. 아, 난 코라손은 좀 애매하다. 전 북에 CP065? CP065가 뭐야? 신미호크 뺍시다. 우르지가캉 누릅니다. 신미호크는 별로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제기카이도가 사보를 이기지 않을까요? 오! 진짜 조금 애매하다. 카이도가 사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1등 신상 빼고 골드로저 가죠. 우리 몽구니가 어제 달제를 오지게 찍히더니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자. 카이도는사보 오디김. 그치, 왜냐면은, 카이도우가 때릴 때가 많잖아, 느려가지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히케니케 날려주면, 그래도, 어, 아직은 불사보가 그래도 카이도우보다 우세하지 않나. 아, 코라소는 근데 12위 안에 들 캐릭터는 아니야. 음 자. 검수가 신상 많이 이인거 봤어요. 그래도 신상이, 어, 신상이 압도적이야. 압도적인 건 아니고, 그래도 신상이 고랭크이다. 저는 정상전쟁 루피, 아이 정상전쟁 루피는 아니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수보단 공비기 SS에서 구원자급이에요? 그 정도급 아닌 것 같은데 해봐도 시미호크 좋습니다, 우루지보다 좀비에요 때릴 때마다 피 흡, 요 정도까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직은 어 변동이 크진 않은 것 같아서 아직 그리고 미호크가 검증된 캐릭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비 채널 아주 따끈따끈한 하비 채널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러쉬 최강 캐릭터 탑12 순위까지 볼게요 자, 12위 외과의 로우 자, 그래서 룸 쓰고 자 감마 나이프 쓰면은 카운터 쇼크구나 자 쓰면은 제법 데미지 먹고 요 외과의 로우가 스네이크맨을 요번에 밀어냈습니다 자 11위 자우르지입니다 우루지 자우르지 SS리그에서요 방어용 캐릭터예요 가운데서 버티는 캐릭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검은수염이 크로우즈 오지게 때려도 절대 안 죽는 캐릭터가 바로 우르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우르지가꼭 5성 이상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방어력만 진짜 키워놓으면 우르지를 SS리그에서는 죽이기 힘들다 그래서 우르지만 가지고도 어, 뒤 캐릭터 생각 안하고 한 게임을 돌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0위는 각타쿨이고요 그리고 9위는 요번에뜬신 미호크. 제가 지금 100개 날린 신 미호크고 8위는 CP0 루치 유광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그리고 7위 저번에 떡락했었는데 카이도우는 그래도 카이도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이도우 7위 주고요. 자 히케니 캠 불사보 이번에 정상 결전 에이스가 네자 타노스 스 핑거스냅으로 증발했어요. 자 그래서 6위는 불사보 네 삼형제의 자존심은 불사보가 지킵니다. 그리고 5위는 신 보아인코 검수 신상 잡는데 아주 킬러입니다. 킬러 자 킬러 뛰요. 자 킬러 뛰고요. 4위는 여전한 레일리 그리고 3위는 공복 빅마 2위는 여전한 검수염 자, 그리고 1위는 신샹크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내, 나는 아직도 그래 게임을 시작하잖아 우리 팀에 검수와 신샹이 몇 명인가 상대 팀이 어, 검수와 신샹이 몇 명인가 요걸 먼저 계산하고 시작을 해 버려 어. 그렇기 때문에 신샹과 검수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절대적이다 자 라고 볼수 있겠고